입술 화장으로 해서 후르르 소리가 좀날 거예요. 그 다음에 입술 화장이 다 지워지세요. 누구야? 다른 음식들도 맛있었는데 이 음식, 이 시리얼이 너무 맛있어. 시리얼은 진짜 비양보도 맛있어. 다들 아침 거르지 말고 시리얼이라도 먹고 나가야 돼요. 서울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는 아침에 시리얼 먹을 여유가 없었어요. 오랜만에 약간 여유를 찾는 느낌. 오랜땡이라고 그아 이거 뭐라고 하지 마시멜로 이런 초코 링같은 거랑 마시멜로랑 같이 있는 시리얼이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어릴 땐 그걸 많이 먹었어